오늘이 요 이거 오징어 불고기를 하려고 오징어 두마리 준비했는데 오징어가 그렇게 싱싱하지가 않네요 싱싱해야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시쳤어요 발도 물에다가 이렇게 쭉쭉 흩으면서 씻치면 빨대가 다 빠져요 오징어 껍질을 벗겨줘야 돼 껍질을 벗기고 하나 둘셋넷잘르고둘 네. 양념을 하겠습니다. 간장, 진간장. 고추장 조금만. 물엿. 마늘. 여기 홍고추 하나. 아, 내가 다져놨어요. 또 풋고추도 하나. 이거는 파. 후추 좀 치고. 여기에 미림. 이게 맛술이에요. 미림이 맛술이에요. 고춧가루. 깨, 깨좀 넣고. 깨를또 잊어버릴 뻔 했네. 그리고 참기름. 느타리버섯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어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음 오징어가 간이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좀 재놨다가 프라이팬에 볶으면 돼요 이제 다 볶았어요 너무 오래볶으면 오징어는 질기니까 이정도만 익을 정도만 볶으면 돼요 야, 오징어 불고기를요 이렇게 볶았어요. 어허, 맛이 괜찮아요. 오늘 또 감사합니다.